오마이갓 디스 이스 6오클럭 오늘도 폐가 밝진 않아 지금 어쨌든 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 일단 인증사진부터 찍겠습니다 오케이 okay. 셀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타자인데요 이모글로 얘기 계속하면 뒤로가기 누르실 것 같아서 일단 찍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국 사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6시에 칼같이 기상을 해가지고 막 그냥 아침 대따름부터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쉽지 않네요 텐션 한번 올리고 갑시다 까만 리무진 옆에 빨간 리무진 옆에 파란 한달 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죠 66일 동안 6시에 일어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666챌린지 이제 그 챌린지를 시작한지 33일이 넘었고요 50% 반환점을 지난 34일차입니다 아무래도 장기 챌린지이다 보니까 이 결과를 맞이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 겸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겸 그리고 영상이 올라온 오늘이 12월 1일 아니겠습니까 아 2021년 마지막 한달 나도 한번 일찍 일어나보고 싶은데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 666챌린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멋진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카페로 한번 가 봅시다. 보시면 이제 666 챌린지 Day 1, Day 2, Day 3 이렇게 있죠. 내가써 놓은 게시글에 댓글로 인증을 하면 끝입니다 자666 캘린지 첫날이 밝았습니다 아 저도 오늘 첫날은 좀 일찍 일어났는데 집중하느라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도 이렇게 카페에 다 인증을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상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댓글이 무려 159개 무려 159분께서 뭐 참여를 해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다 답글을 달아서 이렇게 많은 건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무려 80명이 나 아침 6시에 일어났어 하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6시에 일어난 게 또 기억이 안나려고 하는데 어쨌든 첫날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66일동안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6시 기장 습관을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죠 렛츠고! 데이 2입니다 조금 헤맸지만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컴온 보이십니까? 오늘 이틀차 챌린지도 벌써 56명이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무셨습니다 컴온 3일차입니다. 아, 아침에 또잘 일어났고요. 주말에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또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증사진에 또 하나하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Come on! 자 이렇게 쭉쭉쭉 잘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또666 챌린지라고 6일차 만에 또 실패를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밝죠. 아! 아 6일 만에 이렇게 아아하 아!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일어니까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빨리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아 내일은 똑바로 나야지 시원하게 7시 반에 일어나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익숙해지나요 쟁 차고 겪어가면서 하는거죠 다행히 그 이후로는 6시에 잘 일어났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브이로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바로 그냥 씻고 출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가 막히기 전에 일찍 출근을 해서 거기서 편집을 하든 책을 읽든 4시간을 보내자 하는 루틴을 정했고요 역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아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주도적으로 내가 이 끌어가는구나 요런 자신감 무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 도전을 시작하기 정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이 34일차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6시에 못 일어난 게한 4번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너무 즐겁게 이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 세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단순히 난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겠다 6시에 일어나 걸 습관화하겠다 요게 아닌 66일 동안 6시에 무조건 일어나겠다 요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목표 지점도 보이고 달성률도 보이고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시간들 잘 해보자 이러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을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는 건 정말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카페 게시글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 정말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습관을 하나 만들어간다는 게참 쉽지 않다는 라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끼리라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뭐 같이 따봉 인증하기, 칫솔 인증하기 이런 미션을 제가 좀 드리기도 하고요 답글도 달고 서로 응원하면서 더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666 챌린지가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66일 차가 2022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오늘 1 0 2월 1일이죠. 2021년도 진짜 한달 남았는데, 한 달도 충분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침, 만끽하고 싶으신 네. 분들, 바로 네이버, 챌린지 위, 타르산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인증합시다. 함께 해내봅시다. 알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일어나서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약간 정진수 같았나요? 네. 아무튼 저는 1월 1일까지 끝까지 달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주시던 분들은 스포트 받아서 쭉쭉 가는 거고요. 새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Don't think, just do.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출근할게요. 아...